귀로 듣는 영화 리뷰 해리슨 포드의 특별 조치 국내 평점 없음 국내 미개봉 로튼 토마토 지수 신선도 29% 팝콘 53% 주인공은 미이라 주인공으로 유명한 브래든 프레이저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 형님 장르 의학 드라마 영화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줄거리 주인공은 시골에서 태어났고 평범한 대학을 나와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부사장이 되기 직전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유는 폼페이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폼페이병이란 어린이들만 앓는 루게릭병이라고 보면 된다. 온몸에 있는 근육이 점차 굳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다. 회사를 그만둔 주인공은 폼페이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병리학자를 찾아간다. 벌박한 심정을 찾아간 주인공에게 병리학자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자. 최소 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주인공은 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에 좌절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네 삶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원래 현실이란 냉정하고 가혹한 법이니까. 하지만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는다. 위기가 오면 새로운 방법을 찾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면 타협을 하고 가족과 돈을 선택하려면 가족을 선택한다. 국내 개봉이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텐데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좋은 영화입니다.